이이타로입니다네 여러분 행복의 3대 요소가 뭔지 아세요? 음, 네 제일 첫번째가 돈이에요 경제력 어, 경제력이 있어야 행복할 수 있대요 두번째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두번째가 건강이에요 그리고 세번째가 사랑이에요 어, 참 아이러니하죠? 제일 첫번째에 있어야 될게 세번째에 있다라는거지 어 그런데요. 더 희한한 게 뭔지 아세요? 이 사랑을 하지 않으면 어, 만약 그저 사랑을 하지 않으면은 병이 생겨요. 마음의 병. 우울증 있잖아. <웃음> 우울증도 생기고. 그리고 사랑으로 인해서 배신을 당하면은요. 어, 금전이 손해가 봐. 제일 이게 꼬라빈데도 불구하고 3대 요건 중에 사, 금은 동이면 동메달이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랑의 배신으로 어, 마음이 아프다가 보니까 육체에도 병이 나고 사랑의 배신으로 어, 내 금전이 달아난다 해서 어, 이 행복의 3대 조건이란 굳이 이렇게 순위를 매길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어, 우리의 의식주처럼, 그냥, 누가 더, 달기면저냐? 어, 뭐 그지 달기면저냐? 결란이 어, 먼저냐? 라는 하나의 싸움 같은 것 같아요. 자, 어떤 분이 얘기해 주셨어. 이큰 탈을 들으면요, 어, 늘 바람만 나갔다, 어, 바람 나서 나갔단 소리 나와가지고, 아, 막, 어, 가슴이 아프고, 어, 스트레스 받아서 뚜껑이 열렸대요. <웃음> 스트레스 받았대요. 근데, 어 제가 바람나서 나갔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제일 어, 따져보면 다 바람나서 나가는 거잖아요 어, 안 해, 그렇습니까? 이별에 거의 대다수가 바람이에요. 어, 그리고 기다림에 거의 대다수가, 어, 그 바람난 그, 그, 응, 그 인간, 돌아오기를 바란다라는 거지. 왜 그러냐, 그러면. 그것도 사랑, 하나의 사랑? 추억? 어, 잊혀지지 않는 추억 때문에 그런다라는 거야. 그래서 제가 조금 건전한 거 올리잖아요? 별로 인기가 없어. <웃음> 다뭐 후폭풍이냐, 인가응보냐, 아니면은 언제 연락이 올 거냐, 뭐 아니면 내 매력이 무엇이냐 딱 그거예요 그러니까 어이 영상이라는 건 이게 제가 라디오 타로 잖아요 어 시청률이 없다 라는 거는요 어그 그다 그 뭐라 그럴까 희소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음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리딩을 하다 보면 나오는 게 되는 것들로 인해서 어, 스트레스 받지 않으셨으면 해요 음. 그리고 여러분 그 중요한게 있어 사람이 아픔을 언제 느끼냐라는 거예요 어. 내가 취 여러분 술 좋아하시는 분 되게 많죠 내가 술 취한 걸 갖다가 아는 거는 어디까지예요 적당히 취했을 때 어, 내가 술 취한 줄 안다라는 거야 근데 진짜 많이 취해서 필름이 끊겼어 그럼 내가 술 취한 걸 알까요? 몰라 어. 그리고 사람이 어디 딱 부닥쳤어 어디 딱 부닥쳤는데 아 진짜 너무너무 아파갖고 눈물이 아, 순간 눈물이 빙돌잖아요 너무너무 아파서 어 그렇지만 정작 시계 맞으면 어떻게 돼요? 기절하죠? 기절할 정도로 맞으면 그때는 내가 아픈 줄을 모른다라는 거야 즉 상처란 아픔이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어... 그 슬픔의 끝자락에 서본 사람은 그 슬픔이 나중에는 멍해지고 하얘져요. 아무 생각이 안 들더라고. 어, 슬픔도 그런 것 같아. 슬픔의 깊이가 깊으면 깊을수록요. 그냥 멍 때리게 되고 어, 좀 넉나간다 그러잖아요. 어, 넋이 나가요. 음그 기간을 갖다가 거친 다음에 비로소 눈물이 나고 눈물이 흐르는 게 멈춘 다음에 분노가 나오고 그 분노가 멈춘다는 게 그때서야 어떠한 모자 해탈의 경제에 이른다라는 거야. 음. 근데 왜 사람이 그렇게 아픔은 기절하고 술 너무 마셔 필링 끊기고 배신을 당하면은 너기 나가냐라고 한다면은 이 우리 몸에서는요 자체로 어떠한 방어 기지가 있대요 우리가 인간이 감당하지 못할 지경에까지 어떠한 것이 도달을 하면 그치 필름이 끊긴다던가 기절을 한다던가 너글론다던가 어, 심한 경우에는 정신이 나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자신을 갖다가 보호하기 위해서 왜내 인간의 그 스스로 인간의 몸이 스스로를 보호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어, 갑자기 뒷목 잡고 쓰러진다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내 스스로가 나를 지키기 위해서 방어기제가 돌아갔다라고 생각하고요. 여러분의 슬픔이 어디와일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것도 하나의 어, 치유에 나가는 과정이다 라는 거지. 어느 순간에 오면 그냥 해탈의 경지에 오는 거지. <웃음> 해탈의 경지에 오면 그냥 그러려니 해요. 어, 어지간한 거 같고 놀라지도 않아. 아이 뭐 인생 다 그렇지 좋은 게 좋은 거다. 아이 그냥 밥이나 먹자 이렇게 된다라는 거야. 어.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지금 마음 아프신 분들, 너무 마음 아프다고 식사 걸러시지 마시고, 식사는 제때, 제때잘 챙겨서 드시도록 하고요. 타로는 어디까지나 재미로만 보는 거예요. 너무 몰입하지 말고, 아, 저런 경우도 있구나. 뭐, 나도 저랬는데. 그래, 나도 저랬으니까, 어, 저런 경우에 저 인간이 벌을 받네? 아, 나도 꼭 그랬으면 좋겠다. 딱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어, 그냥 어디까지나 재미로 보는 거고 위로받기 위해서 보는 거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뭘까요 라고 한다면 연락을 못하는 걸까 어, 연락을 못하는 걸까 어, 안하는 걸까 그 사람이 혹은 그 인간이 아니면 나의 왕자님이 어, <웃음> 나, 나의 상태가 어떤 건지에 따라서 호칭이 달라지겠죠 어 뭐, 연락을 못 하는 건지 아니면 알아, 안 하는 건지, 네, 카드를 뽑아 봤습니다. 네, 카드 고르실 시간 드릴게요. 네, 카드 다 고르셨나요? 네, 그렇다면 저는 1번 카드서부터 어, 리딩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1번 카드를 뽑으신 분,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연락을 못 하는 걸까요? 연락을 안 하는 걸까요? 어디 한번 봅시다. 왜 그런지. 음. 아이고, 여기는, 음, 그냥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음, 외관상 보기에는 그렇다라고 보여요. 어, 그리고 여기는 어느 정도, 여기 이별한 지 얼마나 됐어요? 음, 그래도 이별, 이별한 지좀 어느 정도 된것 같은데? 음, 이별한 지 어느 정도 된것 같고, 여기는 여, 여러분, 저기, 뭐, 재회를 하는데, 음, 재회를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음, 한달 안에 되는 거는 그건 이별이 아니야. 어, 한달 안에 되는 게 그게 무슨 이별이에요. 재회는 어, 적어도 어, 몇 달씩 가서 돼야 되는 게 그게 이제 이별이지. 한달 안에 되는 거는 말로는 헤어져. 그래 끝이야 너 그럼 끝이야 꺼져. 이랬다 할지라도 한달 안에 되는 건 그냥 사랑 싸움이에요. 음, 빠르면 석달 6개월 어, 6개월 이상 넘어가면 재회는 살짝 희박해진다라고 봐야 돼. 어, 왜 그러냐, 라고 한다면은, 음, 맥시운 8개월까지, 9개월, 8, 9개월까지 둡시다. 어, 그때까지 안 되면은, 이미 몸에서 멀어지면, 어, 마음, 그 어, 저기, 마음에서, 이렇게, 몸이 멀어지면, 아, <웃음> 내가 무슨 말 하는 거야. 마음이 멀어지면, 아니지, 몸이 멀어지면. <웃음> 아, 이거 뭔 소리야. 아, 한번 꺼니까, 맞아. 눈앞에서, 안 보이면? 아, 이게. <웃음> 죄송합니다. 이게 한번 이렇게 말이 꼬이면 이렇게 당황을 한다. 어,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이 식는다 그러잖아. 어, 그런 것처럼 음, 이 너무 길어지는 거는요. 그 제외의 가치가 떨어져. 음,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한다면 은 그렇게 있다가 오는 거는요. 이미 사랑은 다 식고 모아남았다 뭐 어, 그치. 목적만 남았다라는 거지. 어, 목적만 남았다. 왜? 헤어졌을 때, 헤어질 땐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헤어지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빨리빨리 반성하고, 획가닥 획, 아니, 빨리빨리 휙휙 돌아와야 되는데, 막, 9개월, 1년씩 걸렸어? 막, 2년씩 걸렸어? 그런 건 뭐예요? 뭐 그냥 자기가 갈 곳이 없으니까 온 거예요. 어, 갈곳 없어. 진짜 굉장히, 진짜 이건 냉정하게 바, 바라봐야 될 문제라는 거야. 음. 뭐 그렇잖아. 아 저도 그냥 냉정하게 바라봐서 그냥 에이, 뭐 나도 딱히 없으니까 이러다가 또 감은 감은 거고 말면 많은 거고 아, 당분간 같이 있어도 괜찮아요 라고 한다면 상관이 없어요. 어 그런 거 상관이 없어. 뭐 어차피 나도 너한테 크게 마음 없으니까 네가 다시 간다고 해가지고 내가 마음 아플 것도 없다 라는 거야. 그러나 어, 사람마다 뭐다 저게 같으란 법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왜이 이야기를 하냐 라고 한다면은 여기가 헤어진 지 얼마나 됐냐 라는 거야 어 여기 헤어진 지 그래도 꽤된것 같은데 음, 꽤 됐다라고 봐요 음, 꽤 됐다라고 보고 음, 연락을 하기는 하게 될 거예요 음. 안 하는 건가 못하는 건가 라고 한다면은요 여기는 그냥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어, 못하는 건 아니지 싶어 어, 왜 그러냐 라고 한다면 이제 이제 뽑아 봐야지 왜 네, 근데 왜 선생님 음, 저기 뭐야 왜안 하는 건가요 라고 한다면은 음이 저지먼트 카드는 저기 뭐야 이게 재회가 재회가 어 제외가 어느정도 저기, 막, 약간의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 나온 거 보고, 이거 나오는 거 보고, 그 다음에 이거 나오는 걸로 봐가지고는, 음, 이 사람이 용서를 빌고 다시 시작하려는 그 기운은 있어요. 그렇지만 이걸 봤을 적에, 이 뒤에 두 개를 봤을 적에, 아직까지는, 어, 안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 어, 못 한다기 보다는. 어디 한번 봅시다, 왜 그런지. 음. 일단은 자기가 연락을 해올 계획이 있냐라고 본다면 은 여기는 해올 계획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왜 못하냐라고 한다면 은 여러분이 무서워서 못할 수도 있어요. 어. 결과를 안다는 얘기지 한마디로. <웃음> 여러분이 무섭다라고 하는 건, 어, 결과를 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쉽게 못하는 거야. 어, 못한다 보다 안 하는 거, 안 하는 건가? 어, 그렇다라는 거지. 왜 그런 뻔하거든. 진짜 욕을 갖다가 한 사발 갖다가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여러분한테 싹싹 비는 것도 이사람한테 용기예요. 음. 그쵸, 나, 이제, 온갖 소리를 자기가 다 들어야 되고, 물론, 어, 내가 다시 돌아오려면, 그 관문을 갖다가 건너야 되는 거지만, 어, 그렇다 할지라도, 어, 내가, 얘가 어디까지 나를 갖다가 어, 나한테 승질을 내고 화를 낼까. 얘도 그걸 거기까지는 모르는 거지. 어, 거기까지는 모른다라고 봐. 내가 얼만큼을 빌어야, 어, 얘가 누그러질까. 그게 미지수라는 거야. 어. 그래서 안 하고 있는 거야. 이거 못 하는 걸 수도 있겠다. <웃음> 왜 그러냐? 라고 한다면. 아, 그래도 내가, 아이씨, 싸라야, 이가 아, 근데 솔직히, 니가 이 정도까지만 해주면, 아, 내가 진짜 용기를 대야 몰만도 한데. 얘가 진짜, 어, 나한테 뭐라고 할지, 그게 참 너무너무 미지수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연락하고 싶은 마음은 있다, 라고 봐요. 어, 있지만, 어, 있지만 쉽게 용기를 내지 못한다, 라는 거지. 음, 어, 여러분 연락 오면 받아줄 거예요? 어, 연락 오면 받아줄 건가? 에.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이제 저기, 뭐, 만약에 연락이 온다면, 아마 그렇게 얘기할 거야. 어, 야, 뭐, 야, 내가, 어, 뭐, 그런 거지. 뭐, 뭐, 뭐 너는 뭐 잘못이 없냐? 아, 그러고 뭐, 엄마에서 막, 그냥, 뭐, 응, 그, 그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그공그저 관은 공으로 상세한다라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공치사도 엄청나게 할것 같아. 그러니까 자기 공치사를 갖다가 엄청나게 하면서 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네가 좀한 번만 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공치사를 안 하면 어떻게 돼? 그걸 그걸 해야지 조금 덜빌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 공치사를 해야지 여러분의 마음이 조금 노골노골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어 저기 막 치자랑을 하겠다. 어 그러고 너하고 나하고 이렇게 있는 거 재밌잖아. 안 그래? 어 재밌었잖아. 어 그러니까 그때로 다시 돌아가자는 건데 너도 잘 생각을 해 봐. 어 내가 진짜 어 진짜 뭐 해서는 안될 말을 하는 건지 이게 인 저기 막그 상식적으로 이게 가능한 건지 너도 생각을 한번 해봐. 어, 그리고 우리가 그냥 보통 사이냐? 어, 그런 그렇고 그렇고 그런 사이 아니냐? 그런데 그 얼마나 좋아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지 않 않고 그냥 여기서 쭉 이어나가면 되는 건데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웃음> 좀 밉지는 않네. 어, 밉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 남자들은요, 원래, 이렇게 여자처럼, 그렇게, 그, 뭐 거시기 모시기야, 어그 섬세하게, 어 그렇게는 사과는 못해. 왜냐면, 남자들은, 일단은, 그, 그런 게 있어요 일단은 사과를 하면 안 된다라는 게이 머릿속에 자체 깔려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만 하는 것도 진짜 많이 하는 거예요 남자들은 음, 쉽지 않아 남자들이 사과하는 거는 왜 그러냐 라고 한다면은 대체적으로 사과를 하면 우리 여자들이 그래 그냥 쿨하게 받아주는 사람이 있는가 함,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걸 갖다가 어, 천년이고 만년이고 울고 먹는다라는 거지 어, 여자들은 절대요 안 좋은 기억은 잊어버리지 않는 습성이 있어 나도 여자지만 <웃음> 그러기 때문에 남자들이 그걸 갖다가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사과를 갖다가 안 해. 인정을 하는 순간 뭐가 돼? 나는 그치 나, 늘 납작 엎드려서 가야 되는 거야. 납작 바닥에 기어가지고. 음. 그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거지. 그리고 이 사람이요. 후회를 하냐라고 한다면은 어, 후회도 하고 여러분의 용서를 바라고 어 다시 시작할 수 있으면 좀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이 있기는 있지 않겠는가? 어, 없지는 않아요. 어 없지는 않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그렇게 행동적으로 보여지는 거는 없지 않겠는가? 왜 그러냐? 음. 라고 한다면은 자기 죄를 아는 거지 뭐 <웃음> 자기 죄를 알고 그게 현실성이 내가 아무리 이러쿵 저러쿵 얘기를 한다 그래도 그닥 현실성이 있는 것은 아니, 아니기 아니 때문에 그리고 내가 뭐 미안해 어쩌고 저쩌고 막 얘기를 해도 내가 다시 또안그럴 자신도 그닥 어, 있지 않아 자신이 없어 솔직히 어. 내가 어, 용서를 구한다라고 한다면 다시는 안 그럴게 그래야 되잖아. 근데 그게 미지수란 말이야. 다시는 안 그럴 자신이 없기 때문에 어, 없기 때문에 연락을 못 하는 걸수 있어요. 음. 보통 그러잖아 여자들. 다시 그러면은 뭐어떡할 거야? 각서 써뭐 이런 사람도 있잖아. 각서 쓰는 사람도 있잖아. 근데 그 지킬 수가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라는 거야. 물론 이게 부부지간에 자식도 있고 모두 있고 그러면은 각서 쓰고라도 들어오지. 우리 저기 애들도 보고 싶고 마누라의 따뜻한 밥도 먹고 싶고 어. 마누라 엉덩이도 두들기고 싶고 그러니까 각서 쓰고 오지만 이게 연애나 아니면 동거 같은 경우는 악서까지 쓴다? 글쎄다. 어, 글쎄, 쉽죠. 굉장히 음.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다른 거다라는 거지. 음. 그 여자들은요, 애가 무기인 것 같아. 어, 애가 무기다. 애가 있으면은요, 어, 남자들이 어떻게 못해. 결국은 꼬리를 내릴 수밖에 없는 구조야. 진짜 쓰레기가 아니다라고 한다면. 어, 애가 있는데도 막 하는 건 그건 쓰레기, 인성 쓰레기고 대체적으로 그런 그 인성 쓰레기를 제외하고 어, 만약에 아이가 있다라 그러면은요. 어, 아이가 아이 가진 사람이 갑이다라는 거야. 아무튼 그래요. 자, 그렇고 이 사람이요. 훅훅풍이 슬슬 오는 것 같은데 여기는. 음, 훅훅풍이 온다라고 봐. 음, 여러분이, 아무리 생각해도, 여러분이 안 받아줄 것 같으니까, 자기, 나, 자기 혼자서, 생각이 너무 많고, 힘들지 않겠는가, 라고 봐요. 만약에 여러분이, 아, 쌤통이다. 그 사람 후폭풍이 왔는지 궁금하신 분이었다라고 한다면은, 여기는 후폭풍이 왔어요. 음, 무기력해진 것도 있고, 음, 왜 무기력해졌냐, 라고 한다면은, 자기가 잘못한 걸 갖다가 너무 깨닫고 있는 게 아닌가. 어, 여러분의 처분만을 갖다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게 이 사람한테는 피말리는 게 아닌가. 내가 어떻게 저렇게 말을 한다 하더라도 안 들어줄 것 같고, 음, 개 중에는, 개 어, 중에는요, 어, 못하는 이유가 다른 이유도 있어요. 음, 그게 무슨 이유냐라고 하면은, 관제가 걸려있는 경우도 있지 않겠는가, 라는 거예요. 왜 관제가 왜 걸려요? 라고 한다면, 뭐, 주변 사람들하고지, 뭐, 자기하고 어울려, 어울려서 논 사람들하고, 관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머리가 아프다. 이런저런.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가가지고, 음 여러분들한테 가가지고, 조금, 그냥, 그, 쉬고 싶은 마음, 음, 여러분한테 조금 도와달라고 그럴 사람도 있을 것 같아 좀 자기야 나좀 도와줄 수 없어 뭐 그런 마음도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는 다 달라 만약에 관제가 걸려 있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해서 연락이 올 수도 있고요 만약에 그 사람은 관제가 아닌데요라고 한다면 지금 상황이 너무 힘들고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무릎팍을 비고서 누워서 좀 쉬고 싶은 마음에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뭐 다야 그렇겠습니까 100%는 아니지만. 0 0은 아니지만 어, 조금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 만약 경제적으로 힘들지 않다 그러면 정신적으로 힘든 사람이 있다라는 거지 어, 저기 막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 내가 이걸 갖다가 관제로 하나로 읽어버리면은요 이거 만약에 천명이 봐서 천 명이다 관제일리는 없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관제가 아니다라고 하면, 정신적인 부분으로 굉장히 외롭고 쓸쓸하고, 여러분들이 용서해줄 때를 갖다가 기다리고 있는 모습일 수도 있겠고, 여러분들은, 음, 그냥, 어, 이미 여러분은 후폭풍이나 가슴 아픔이 어느 정도 다 지나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홀가분한 상태로, 이 사람을, 이 사람을 갖다가 어떻게 처분할 건지, 여러분들은 그냥 여러분들이 손가락 하나만 까딱 하면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음. 그래서 연락을 못하는 것은 응, 연락을 못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무서워서 못하는 사람이 있고 연락을 갖다가 어, 안 하는 거는 관제가 관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안 하는 수도 있고 만약에 관제가 걸려 있는데도 여러분한테 연락이 온다라고 한다면은 그건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해서 어, 여러분들한테 연락을 하는 게 아닌가 싶. 봐요. 네. 1번 카드 리딩 도움이 되셨나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고 한다면 사람이 다 다를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냥 그래도 이 사람이 인성은 괜찮아요. 라고 한다면 뭐 한번더 정도 기회를 줘 주는 것도 나쁘지 않고 아유 저는 한번 헤어지면 끝이지 뭘더 봐요 라고 한다면은 뭐 그냥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되는 어, 패다라는 거예요 꽃놀이 패 <웃음> 한마디로 이거는 꽃놀이 패다라는 거죠 네 1번 카드리디 여기서 마치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2번 카드를 뽑아주신 분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연락을 못하는 걸까 안하는 걸까 어디 연락을 못하는지 안하는지 어디 한번 봅시다 음, 어떤지 흠. 이 사람은 연락을 안하는 것 같아요 음. 왜 안하냐 라고 한다면 후폭풍이 오기는 온것 같은데 음, 흑폭풍이 오기는 왔는데, 사람이, 어, 대범한 사람은 아니지 싶어. 어, 대범한 사람은 아니지 싶어요. 왜 그러냐, 라고 한다면, 어, 헤어진 지 얼마냐에 따라서 좀 다르지. 어, 헤어진 지좀 오래됐다면, 음, 오래된 거면, 된거 하고, 아니면, 어, 헤어진 지 얼마 안된 거, 어, 하고 좀 경우가 살짝 다르지만 중간치기로 놓고서 리딩을 한번 해볼게요 음,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 은이 사람은 그냥 재밌게 놀다가도 삐지는 사람 아니에요? 어, 잘 놀고 있다가 갑자기 뭐에 삐졌는지도 모르겠다라는 거야 어, 아니면 자기가 뭐 거짓말을 해놓고서 그걸 뭐 지적을 하면은 또삐진다던가 어. 아니면 뭐 그런 거지. 네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할수 있어? 뭐 그런 거 있지. 너는 말할 때 생각도 안 해. 넌 말할 때뭐 필터가 없어?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할수 있어?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생각 생각이 뭐 섬세하고. 뭐 그런 건 있지 섬세하고 남자인데도 남자든 여자든 좀 알뜰살뜰하고 어, 내 사람 아끼고 뭐 그런 거는 있을 수 있어요 어성격에 좋은 점이지 한마디로 근데 나쁜 점이 뭐냐라고 한다면 너무 잘 삐져 음, 좀 피곤한, 피곤한 스타일일 수 있어요 어, 피곤한 스타일일 수있어 <웃음> <웃음> 이거를 갖다가 뽑으신 분이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어 뭐좀 피곤한 스타일일 수도 있어 음.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이 뭐라고 해도 화가 안 풀린 것일 수도 있어요 한번 삐지면 오래오래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어좀 그런 타입이 아니겠는가 라는 거지 음. 그래서 뭘 어떻게 하긴 어떻게 해야 돼 그렇다고 또 가만히 냅두면은요, 더 삐져. 그러니까, <웃음> 어느 장단에 맞춰서 춤을 추리요. 이렇게 해도 삐지고, 저렇게 해도 삐지고, 참, 음. 만약에 그게 아니다라고 한다면 훅폭풍이온 것이고, 후폭풍이 온 것이고, 그래서 후폭풍이 왔는데도 참고 있는 거다. 라고 그렇게 어 생각하면 되고 음 그게 아니다 라면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 거예요 후폭풍이 왔는데도 참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 라는 거죠 음 근데 이 사람이 왜 연락을 갔다가 안 하냐 라고 한다면 어 조금 자기가 못마땅한 게 있을 수 있어 어왜 그러냐 라고 한다면 나는 어 그냥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것들이 되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넌 그거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하잖아 어. 어떻게 그게 아무렇지도 않게 어 얘기할 수 있어? 어뭐 어, 내가 얘기하는 거는 어, 너한테는 그렇게 나땡이야뭐 이럴 수도 있지 남잔데요? 뭐 남자라고 안그러나? 오히려 남자들이 여성스러울 때는 더 여성스러워요 남자들이 더잘 삐져 여자보다 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지금 안 하고 있는 걸 거라는 거지 안 하고 있는 거고 그렇게 하고 어, 생각을 해봐뭐 이러는 거지 어, 나같이 잘난 사람을 음, 좀 잘나긴 잘났나 보네 어, 잘나긴 잘났고 근데 또 감성적이에요 어, 감성적인데 참 이게 뭘까 싶어 어. 달콤할 땐 되게 달콤하고 어. 저기 막 지랄 마실 땐도 되게 지랄 맞고 다, 달콤, 달콤 지랄 맞은 연인 뭐 이런 거 같은 거지 <웃음> 아니 말이라도 이쁘게 하면 말도 이쁘게 안 하면서 맨날 자기는 섭섭하 말도 예쁘게 안해이 친구는 음, 자기가 상대방한테 말을 갖다가 정말 진짜 뾰족하게 하는 거는 상관하지 않고, 여러분의 성격이 조금, 음, 털털하니까, 너는 어떻게 매사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냐라고 생각, 어, 이 사람을 그렇게, 그렇게 느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뭐, 어떡하겠습니까? 뭐, 본인이 그렇게 느낀다는데. 음, 뭐, 어쩔 수 없지, 뭐, 본인이 그렇게 느끼는 거다 사람마다 수용할 수 있는 크기가 다 다르잖아요. 상대방의 실수나 상대방의 스타일이나 이런 걸 갖다가 수용할 수 있는 크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뭐, 뭐라 할 수도 없지, 뭐. 뭐, 어떡하겠어. 음. 그래서 이 사람은 뭘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한다면은, 일단은 그런 것 같아. 뭐, 뭐, 뭐냐라고 한다면은, 여러분의 어떠한 그, 대놓고 연락은 하기는 좀 그렇고 여러분의 동향을 좀 살피고 있고 어, 동향을 살피고 있고 그거 살피면서도 어, 조금 <웃음> 속으로 꽁해가고 있을 수도 있어 응. 동양 살피면서 그런 거지. 너는 즐겁다 이거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와이얘 웃고 있네. 내가 이렇게 삐져 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야. 아, 그러면 네가 먼저 연락을 하던가. 어, 그럴 생각은 없고. 어, 어쩌면 이 사람은 그런 거 같아요. 그래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어 이렇게 된거 그냥 나도 그냥 새 출발할까? 뭐 그냥 어. 그냥, 그래, 그냥 진짜 헤어져버려? 그냥 휙 떠나버려? 이런 생각도 할 수도 있어. 어, 이런 생각도 할수 있는데, 이 사람 성격에 과연 그게 가능할까? 음, 뒷끝이 어마어마하다. 무슨, 무슨, 이렇게 남자가 이렇게 뒷끝이 길어. 아이고, 참. 이게 자그자 지성격 지가 볶는다라고 하죠어이 사람은 지금 지성지를 지가 볶고 있는 게 아니한가 싶어요. 음 그리고 혼자서 팔딱팔딱 어 팔딱팔딱 이불킥했다, 뭐 했다, 뭐 진짜 앉았다 일어났다 혼자서 다 그러고 있지 않겠나?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이 사람이 이렇게 하는데도 눈 하나 깜딱 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응 어. 내가 이렇게 너한테, 어, 너한테, 이렇게 표시를 내는데, 어떻게 너너눈 하나 깜빡을 안할수 있냐라는 거지. 어머, 얘, 이 집, 이 집에, 뭐, 뭐, 뭐, 지집에, 지집에. 야, 나, 나라, 내가 이렇게 했는데 넌 놀러 갔어? 뭐, 이럴 수도 있고. 어떻게 네가 어, 나를 갖다가, 어, 개무시를 하지? 어,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야, 이 사람은. 음. 그래가지고요, 분해서 잠을 못 자. <웃음> <웃음> 원래 성격 자체가 이렇게 참 좋게 말하면 남자치구는 섬세하고 여성스러운 것이고 나쁘게 말하면 응, 나쁘게 말하면 너무 어, 너무 좀 속이 어, 소가지가 밴댕이 소가지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뭐 어떡하겠냐라고 한다는 거는 여기는요 어, 연락을 해올 확률은, 그닥 높지는 않아요. 어,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 많이 삐져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외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전화를 걸어서, 진짜, 어, 손이 발이 되도록, 어, 자기야, 자기야, 막 이래 가면서, 아주 그냥 힘들게, 힘들게 영입을 해야 될 거야. 어, 그 삼고초례를 갖다가 해가지고 화를 풀어주지 않으면, 얘는 스스로는 안 풀어요. 어, 우쭈쭈, 우쭈쭈 해줘야 되고, 계속, 어, 이 사람한테 전화를 하고, 문자를 하고, 자기야, 내가 미안해, 다시는 안 그랬어, 막 이래야 돼. 내가 솔직히 미안해, 다시는 안 그랬어 하면서도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지. 어 그지만 그렇게 사과를 해야지 얘는 풀린다라는 거예요. 근데 한번 해놓고 안 하잖아. 그러면은 뭐야? 어 이거 다 쇼야? 어 이렇게 생각해갖고 더또더삐지니까 계속 보든 안 보든 이 사람이 거기에 났다가서 그러기만 막말을 하든 음, 내가 네가 그래서 싫은 거야. 뭐 어쩌고 저쩌고 하더라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사과를 해야지 풀려요. 아이고 힘들다. 어 이거 피곤해서 어떻게 사겠어요? 음 되게 피곤한 스타일이야 어, 집에서 엄마가 이렇게 우쭈쭈 우쭈쭈 해가지고 뭐내 아들 최고 막 맨날 이러면서 길렀나? 어, 맨날 이거 쌍, 쌍따봉, 쌍따봉, 이거 해줘야지, 좀, 저기야지, 이거 안 해주고 지적하면은 삐져가지고, 어, 좀 삐지면 좀 오래 가고 말도 안 하고, 냅깔겨두면은요, 이 사람은 백년이고, 천년이고, 말안안할 사람이에요. 음. 뭐 다야, 그렇겠습니까? 암튼, 참 특이한 캐릭터다. 힘드셨겠어요, 여러분, 진짜. <웃음> 아, 이걸 어떻게 해야 한대? 어, 근데 이거 저기, 막, 제가, 그, 한 며칠 전에, 이런, 그, 저걸, 그, 누군가, 봤어. 봤는데, 그, 이제, 그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어머니, 어머니, 이가요. 화가 나면요. 말을 안해요 라고 하니까, 어머니가 왈. 냅더라? 지가 배고프면 나와서 먹겠지. 그러는 거야. 근데 그거는 어머니일 때고 왜냐면 엄마가 그 그래, 엄마하고 아들이잖아요 어아들이 엄마 그래도 이게 아들이 댐비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근데 와이프는 그게 아니지 와이프는 엄마가 아니에요 왜냐면 와이프하고 나는 평생의 동반자잖아 그러니까 엄마처럼 그렇게 하면 나는 어떻게 돼그저 좋은 선택은 아니지 싶어 그러니까 여기는 조금 여러분들이 고생스럽지 아니하겠는가 선생님. 그래서 제가 때려쳤어요 하시는 분도 있다 있어. 대체적으로 많지 않겠나 싶어요. 음, 여기는 뭘, 뭘 어. 누가 뭐이 성격에 뭘뭘 하겠습니까? 누가 뭐이 성격 받아줘가지고 맨날 우쭈쭈 우쭈쭈 해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음. 근데 사람은 몰라. <웃음> 억지로 칭찬은 안 할래. <웃음> <웃음> 억지로 친철하면 말더듬게 돼. 아, 미안해요. 음, 아무튼 그래. 만약에 여러분들 재회 원하시는 분 있어요? 어, 재회를 원하면은 그냥 여러분들이 늘이 사람 화풀어줄때 하듯이 그렇게 따블로 해야지 겨우 풀리지 않겠는가. 아, 선생님, 전 그래서 해야요 너무너무 편해요. 라고 하시는 분은 아주 좋아요. <웃음> 어, 속이 시원해요 선생님 뭐이 인간 뭐 여, 여자 있나요? 라고 하면 은 설마요 음, 그럴리가요 이 성격에 누가 붙어 있겠습니까? 아니 그렇겠습니까? 네 이번 카드 리딩 즐거우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저는 다음 이 시간 내일 이 시간이죠 어,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3번 카드를 뽑아주신 분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연락을 못하는 걸까요? 안하는 걸까요? 라고 본다면 <웃음> 어디 봅시다 여기는 연락을 안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어, 연락한 마음이 있기도 하겠다 어, 왜 그러냐 라고 한다면 <웃음> 여러분한테 여러분이 궁금하기는 해요, 이 사람은. 궁금하기는 하는데, 어, 쉽게는 안할 거예요. 어, 왜 그러냐, 라고 한다면, 흠. 그냥 뭐, 남자의 자존심? 쌓나이 음, 아니가? 남자가 어떻해 어, 저기, 뭐, 그렇지만, 내가 너한테 관심이 있다, 뭐, 연락할 마음이 있다, 라고, 어느 정도, 어, 사인은 주지 않을까 싶네. 어. 그러, 어, 왜 그러냐 라고 한다면 그래도 음, 뭐 먼저 연락하긴좀 그렇고 그거 있잖아 은근슬쩍 하면서 그냥 한 번씩 흘리고 있는 거 제발 날좀 바라봐 나를 바라봐 그대 나를 어, 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 살살 꼬리 살살 흔들면서 지는 움직이지도 않고 왜 그런데요 라고 한다면은 음, 조금 어이 사람은 누구 말을 들을 사람은 아니에요. 어 자존심이 강해서라기보다는 그냥 음, 조금 독특하다라고 봐. 어그 독특이 뭐냐 라고 하면은 약간 아티스트적인 기질도 있기는 있어요 근데 아티스트 같은 기질이 있기는 있는데 그 아티스트 기질도 이렇게 레벨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 실용적인 기술의 뭐 아티스트 뭐 같은 거뭘 어떻게 어떻게 하면 굉장히 실용적이고 이런 타라기보다는 이 사람은 비실용적인 아티스트 <웃음> <웃음>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 실용적인 아티스트는 이미 바빠. 어, 바쁜데, 얘는 비실용적인 아티스트예요 어, 그러기 때문에, 일이 있을 땐 있고, 없을 땐 없고, 그럴 수도 있어. 뭐, 다야 그렇겠습니까? 틀릴 수도 있어요. 어, 뭐, 내가 그 정도로 용하진 않아. 어, 어 저기, 막 이, 뭐, 타로 마스터들이 100%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최소한 어디 가서 뭘 보려면 여러 군데 가서 봐야 돼. 여러 군데 가서 봐서 이게 그 저걸 그 뭐지? 어, 그걸 갖다가 합산을 내는 게 가장 좋아. 응. 왜요? 라고 한다면은 어떤 이게 에너지 같은 건데요. 어떤 에너지들은요. 잘안 나올 수도 있어. 어, 그것도 나하고 맞는 사람이면 은참 답이 짝짝 짝짝 잘 나오는데요. 나하고 안 맞은 사람은요. 잘안 나와. 음, 그리고 이게 에너지가 부닥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최소 서너 군데는 아돈 많이 든다. <웃음> 돈 많이 든다. 아무튼 그렇다라는 거예요. 음. 그래서 여기는 그냥 여러분한테 어느 정도의 사인은 주지 않겠나. 사인은 어, 주겠다. 그러나 그런 거예요. 음. 그냥 일단은 사인을 주고 기다린다. 왜 사인을 주고 기다리냐? 아까 말하는 그거, 음. 아, 비실용적인 아티스트? <웃음> 뭐 그런 거지. 음. 그리고 좀, 이, 어, 조금 자기만 아는 기질이 있어요. 자기만 아는 기질이 있고, 뭐, 자기, 그런 거 있잖아. 음, 뭐, 마초 기질? 어, 근데 난이 사람이 그렇게 마초 기질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 응, 어, 마초 기질이 자기는 뭐 아티스트라고 뭐 하면서, 어, 뭐 저기, 막 뭐, 욕도 굉장히 창의적, 창의적으로 할 수는 있어. 근데 그거 다 시중에 떠도는 욕 아닌가? 어 시중에 떠도는 욕을 하면서 자기는 창의적이다라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이란, 음, 그렇다라는 거야. 음. 어쩌면은 자기가 말해놓고서 자기가 뻑갈 수 있어. 어, 어떻게 이런 말을 갖다 하지, 그럴 수도. <웃음> 뭐 다야, 그렇겠습니까? 어. 여기는요, 그, 은근히 승질이 급하고, 은근히 호기심도 많고, 음, 그렇, 그렇다라고 봐요. 그리고 이렇게, 이 사람은 안과 것에 어, 약간 갭이 커.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요. 은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이렇게 대체적으로 겉으로 보이는 것이나 것이나 아니나 되게 비슷비슷하고, 그리고 고민하는 것도 뭐 인간들이니까 비슷비슷하잖아요. 이 사람은요, 갭이 커요. 어, 안과 밖과 이 사람의 생각과 행동과 마음과 말과 막 이런 것들이 아, 뭐 아니면 도, 어, 뭐 아니면 도다라는 거 어떻게 볼 때는 되게 뭐 상남자 쓰러진데 어떨 때 보면 은 어, 되게 진짜 어 현실성 없어 보이고 막 그렇다라는 거지 그래서 뭐 어떻게 됐냐라고 한다면요 은 응. 뭐 자, 자기는 뭐 자기가 나 싸나이 맞춰 뭐 이런 거 그럴, 자기가 그 싸나이다라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전혀 싸나이 같지는 않아. 어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한다면은 좀 사람이 꽁한데도 없지는 않아요. 음, 꽁한데도 없지도 않고 그러고 만약에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온다 저 연락이 온다라고 한다면은. 그게 과연 다시 사랑하고 싶어서일까? 그것도 살짝 의문이 들어요. 어.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한다면은 그냥 어, 그냥 연락이 오는 것일 수 있어. 어. 그게 무슨 뜻이냐? 어, 그것은 이렇게 멋있는 나한테 어, 나 내가 진짜 누가 봐도 나는 상남자잖아? 나는 멋있고 로맨티스트고 어, 굉장히 어, 예술적이고 감각도 있고 게다가 방역까지 있는 나인데 네가 어떻게 한 번도 연락을 안할수 있어라고 이 사람을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만약에 연락이 온다고 라 한다면 은 그런 거지 야너왜 연락을 안 하냐 그런 것일 수도 있어요. 왜 연락을 안 하지? 응. 너는 내가 궁금하지도 않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 그런 걸 거다라는 거지. 응. 어떻게 네가 나를 갖다 나를 갖다가 궁금해하지 않을 수 있냐? 뭐 이런 것들. 응. 너는 나를 갖다 사랑하지 않았었냐? 뭐 이런 거. 참. 연락을 안 해도 문제야. 어, 연락을 안 해도 문제. 그래서고이 사람은 흠, 어 기로에 서 있다. 어이 사람은 그렇고 여러분한테 지금 어떠한 그 관심 아닌 관심 어. 무심한 척하면서 어떠한 관심? 근데 이게 관심은 관심인데 굉장히 어 일관성 없는 관심을 갖다가 여러분한테 보일 수도 있지만 그것은 어떠한 죄다라고 보기는 살짝 애매해요. 어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한다면은 네가 전처럼 나를 갖다가 어 진짜 당신이 최고예요라고 해줄 것인지. 아니면, 음, 아니면 그냥 네가 나를 갖다가 그냥 우리는 가방향이 다르니까 너는 네갈길 가고 나는 내갈길 네 가고 이게 서로 타협이 안 되는지 그걸 그걸 갖다가 이 사람이 확신을 하지 못한다라는 거지. 어. 근데 이 사람은 이 지금 카드에 흘러가는 것을 봤을 적에 그걸 갖다가 왜 말을 안 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 음. 일단 말을 해보면은 확실하게 알거 아니야 물어로 보면 어~ 니가 전처럼 나를 갖다가 어~ 진짜 그~ 남전여비 어, 아니면 나를 갖다가 좀 존중하고 존경하고 뭐~ 그런 식으로 응, 가, 같이 나갈 수 있겠냐 없겠냐라던가 아니면 어~ 너와 나 그냥 딱 진짜 이것이 끝이냐 뭐~ 그런 걸 갖다가 물어보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물어보지는 않아요. 어, 물어보고 싶은데도 물어보지 않아요.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 이것이 마지막이 될것 같은 느낌 때문에? 어, 물어보, 물어봐가지고, 그래, 그냥 너 따로, 나 따로 가자 그러면 이게 마지막이 될것 같기 때문에, 그래서 안 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어, 만약에 연락이, 어, 근데 어차피 연락 안 해도 마지막 아닌가? 어, 연락 안 하면 이대로 마지막인데? 근데, 여, 연락을 하고 싶으면서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음. 이래저래 마지막인데 한번 속 시원하게 해보고서라도 마지막이면 조금 속은 시원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 사람은 그것도 안 하려는 것 같아요 음. 왜 이렇게 힘들게 살지? 음. 그냥 물어나 보지 속 시원하게 맞아. 이 사람은 어, 그냥 마음에만 지니고 있을 것 같아. 여러분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 거. 너, 너 진짜로 어, 물어보고 싶은 게너 진짜로 너나 이렇게 이대로 이게 끝인 거냐? 어, 아니면 그냥 전처럼 네가 나를 믿고 따르고 의지하고 나는 너의 뭐어뭐 뭐, 응? 그런 거 있잖아요. 울타리가 돼주고 그런 걸 갖다가 어 다시 그그 그 시절로 돌아갈 의향이 있냐 없냐 이런 걸 갖다가 물어보고 싶은데 이 사람은 여러분의 답을 갖다가 어쩌면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말을 갖다가 못하는 것일 수 있다라는 거지 연락을 못하는 것일 수도 있다 아이고, 뭐긴 뭐겠어 그냥 각자 얘기를 가져라 라고 얘기가 나올 것 같으니까 그 연락을 하고 싶은데도 못하는 거지 음. 아, 그냥 하고 싶으면 한번 해. 그냥 한번 소리 듣고 확인하면 되지. 어차피 이거 안 해도 끝나는 거야. 응. 어차피 안 해도 끝나는 거. 뭘 그렇게 고민을 하냐. 흠. 이 사람은 그냥 그 시간만 보내고 있는 것 같아. 어, 무슨 시간? 그냥 여러분한테 언젠가는 그래도 우리가 그냥... 즐거운 마음으로 술한잔 하면서 그 우리의 얘기를 갖다가 나눌 날이 있겠지?라는 그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자기는 움직이지 않으면서 여러분은 이 사람하고 언젠가 어, 서로 술한잔 기울이면서 그때는 왜 그랬니라고 말할 의사 있으세요? 나는 여러분은 없을 것 같은데. 음, 이 카드 상에서 보면 여러분은요 확실해요. 어, 확실해. 근데 이게 지훈자만의 생각이다라는 거야. 음, 그 남자들도요 그거 해. 어, 그게 뭐냐라고 한다면은 그게 뭐지? 어, 그그 그 희망, 희, 어, 엉뚱한 희망 그걸 뭐라 그러지? 어 그거 한다고 사진 보면서 여러분들이 뭐뭐 뭐 이렇게 푸샤 같은 거 올리잖아요. 그러면 아 이거 다나 내. 내 생각나서 올린 거야. 이런 말도 안, 얼토당토하는 그런 어, 상상을 한단 말이지. 어, 그러니까 다 뭐, 네가. 내가 너를 떠났어도 너는 나를 그리워할 것이다 라는 그런 말 같지도 않은 그런 상상을 갖다 남자도 하고 살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푸살 보면서 제가 저렇게 기쁜 척해도 어 속으로는 되게 어 나를 그리워할 것이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음 그런 상상을 할 수도 있지 뭐 사람 마음인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암튼 이 사람은요 후폭풍이 왔냐 안 왔냐 라고 묻는다면 후폭풍은 왔고요 연락을 안 하냐 못하냐 라고 물어본다면요 은 연락을 음, 못 하고 있는 게 맞아요. 음, 하고 싶어도 못 한다. 왜 무슨 답이 나올지 뻔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확인 사살 받고 싶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음 에이, 이제 이 카드의 문제점은 그거야. 그냥 서로 진실된 마음, 진실되고 솔직한 마음으로 얘기를 한다면 되는데 진실하고 솔직한 마음 그런 건 없고 그냥 내체면 내어 남자의 자존심 나는 맞추니까 그걸 갖다가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아무 것도 잃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이 둘의 관계는 이렇게 멀어져가는 게 아닌가 싶은 거지. 음 굉장히 이기적인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솔직히 행복은 그렇게 멀리 있는 게 아닌데. 어내 자존심 뭐 남자 뭐 이게 뭐가 중요해? 어 그런 거 하나도 중요한 거 아니고 그게 다 쓸데없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갖다가 세우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한테 다가오지도 못하고 물어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그냥 속으로만 깽깽 메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네 3번 카드 리딩 도움이 되셨나요? 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4번 카드를 뽑으신 분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연락을 못하는 걸까? 안하는 걸까? 어디 봅시다. 연락을 안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웃음> 자, 여기는요. 여러분 기분, 좋으시, 어, 기분 좋으시겠다. 어, 왜요? 라고 한다면 은이 사람 실현당했네요. 음. 바람나서 나갔죠. 어, 실현당했다라고 봐요.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냐라고 한다면 은 음, 연락을 안안 안 한다? 어, 안 하기도 안 하는 거지만 못하는 것일 수도 있지. 어왜 못해요? 어, 쪽팔리니까. 어, 아니면 지금 뭐 두루두루 그런 거는 있어요. 음, 만약에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아직 마음이 남았다라고 보기는 살짝 애매해. 어, 왜 그러냐, 라고 한다면은, 이, 지금 현재 나온 카드에서를 보면은요, 이 사람은, 음, 뭐, 물론 사람이야 다 그렇지. 팔은 안으로 굽잖아? 어, 내가 나를 갖다가 방어하지 상대방을 지켜줍니까? 어, 저기 봐, 그, 제가 그, 쇼츠를 되게 좋아해요. 어, 쇼츠를 갖다가 어쩔 때잠안 오면 막한 시간씩, 두 시간씩 보고 자기도 해. 그거 보면서 이제 그 아이디어도 얻고 막 이러는데, 보니까 깡패가, 깡패가 둘이 남녀가 걸어가는데, 애인이에요. 깡패가 가서 위협을 하니까 남자가 도망가버려 자기 여친만 놔두고. 이거 여친 어떻게 됐는데요? 지갑 다 뺏겨서. 그게 CCTV에 딱 잡혔더라고. 어. 도망가더라고, 그냥 주랭랑. 그게 현명한 건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자기 여친... <웃음> 거기 어떻게 됐을까요? 난 헤어졌을 것 같아. 아니, 이게 남친, 이게 맞아? 응? 도망가려면 같이 도망가든가. 혼자만 그냥 내빼고, 여자가 치마가 미니스커트에다가 구두를 신었으니까 뛰질 못하잖아요. 그니까 지만 내빼버리더라고. 암튼, 그런 세상이다. 라는 거예요. 여기는요, 이 사람 실현당했어요? 음. 실현당하고 여러분하고 이게 헤어져서 이런 건지 아니면 여러분하고 헤어지고 나서 실현을 당한 건지 그건 잘 모르겠어 어, 지금 이거는 연락을 안 하는 걸까 못하는 걸까 잖아요 어, 그렇기 때문에 어, 이 사람 실현당했다라고 보고요 실현당했으니 힘들어요 음, 되게 힘들고 어, 뭐 두루두루 다 힘든 것 같아 그루두루 다 힘들고, 굉장히, 음, 뭐라 그러냐라고 한다면은, 아, 뭐, 그런 것 같아. 다시 시작하면 돼? 어, 다시 시작하면 되, 된다라는 마음으로 지금 그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음, 그냥 일에다가 어, 초점을 맞추고 일만 하고 있는 것 같아.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 돈도 없고, 음, 돈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여러분 화나면 막 청소하는 사람이 있고, 화나면 빨래하는 사람이 있고, 화나면 이빨 닦는 사람이 있고, 가지각색이잖아. 화가 났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음, 일을 하면서 여러분 생각도 하고 있어요. 어, 여러분하고 좀, 여기는 연락이 올 수도 있겠다. 음, 그니까 이게 실현을 당한 게, 여러분하고 헤어져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하고 헤어지고 나서 다른 누군가를 새겼는데, 거기서 실현을 당할 수도 있고, 어, 실망적, 매우 실망적이었다. 라고 봐요. 그래서 돈도 없고 뭐, 어, 나름 이 사람은, 비록 지금 사랑의 상처를 받았지만, 어, 내가 직면재 사랑을 상처를 받고 있지만 그래도 내가 어, 포기하지 않고 이 슬픔을 갖다가 이겨 나간다면 그래도 어, 좋은 사람을 만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지 않겠나 싶어 그게 좋은 사람이 여러분도 될수 있고 아니면 과거에 순수했던 사랑 나하고 어떠한 소울이 통했던 사랑 그런 사랑을 갖다가 다시 한번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어떠한. 기... 기대감도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 어, 그러니까, 여기서 희망의 끈이 여러분도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렇게 순수했던 그러한 사랑을 다시 할 수도 있다. 내가 열심히만, 열심히만 살고, 포기하지 않는 이상, 어, 그렇게 된다라고, 그래서 이 사람은 생각하는 것 같아. 음, 나쁘지 않네요. 음. 조금 긍정적인 면이 있는 것도 같고 어떤 궁지에 몰렸을 적에 뭐그뭐 음, 그, 뭐, 자포자기하고 뭐 산대방 원망하고 막 그러는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은 그게 그런 것 같지가 않아. 지금은 비록 내가 이렇게. 음, 내 사랑을 갖다가 잃고 이렇게 있지만은 언젠가는 언젠가는 내가 그 순수했던 사랑을 음, 진짜 노력해가지고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야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음, 생각. 근데 이게 지금 여기 6컵이 나왔단 말이에요. 음, 6컵이 나오고 2컵이 나왔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도 될수 있지만. 이게 여러분이 아니라 새로운 누군가 있잖아요 과거에 여러분 하고 있었을 때 그렇게 그 소울이 잘 맞았던 어, 그러한 사랑을 갖다가 다시 한번 꿈꿀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그러기 때문에 나는 이거하고 이게 이게 나왔다서 이게 반드시 여러분이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여러분이었다라고 한다면은 여기 부활의 카드하고 운명의 수라백가한 그러니까 번쯤은 나와줘야 돼요. 그럼 이게 여러분을 향하는 건데 이게 여러분을 향한다라고 보기에는 여기 저기에이스오브 완드가 나왔다라는. 거에요. 어 이건 뭐시냐면 새로운 거거든. 이게 그, 그 에이스 완드 막대기 하나 있고 컵 하나 있고 동전 하나 있고 검 하나 있잖아요 그네개 그 중에서 이게 제일 첫 번째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새로운 시작이고 옛날의 새로운 시작이 아닌 거야 차라리 이게 뭐 펜타클이나 나왔으면 그게 여러분이 될 확률도 굉장히 높아지는데 이걸로 나온 걸로 봐서 이게 여러분이다라고 보기는 살짝 무리는 있다라는 거지 그럼 이게 여러분이 되려면 은 어, 부활의 카드하고 운명의 수레받기 정도는 조금 더 나아줘야 돼요 어, 이거 갖고도 약해, 솔직히. 어, 왜 그러냐. 이거 만약에 천 명이 봤다, 이천 명이 봤다 그러면, 그뭐 이천 명이 다 동시에 제외하는 거냐? 그건 아니지 싶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확실하게 제외라고 딱 못을 박으려고 들면, 어, 부가적인 카드가 좀더 나와줘야 되고, 이 사람이 그래도 뭐 하나는 들어야 돼, 손에. 어, 그연락하다 뭔가가 좀 조건이 있어요, 제외에는. 어, 제외는 조건이 있다. 그래서, 그냥 그 과거에 내가, 해, 그, 그, 어떠한, 그, 그, 소울? 어, 멘탈? 어떠한 마음적으로 통했던 그러한 사랑을 갖다가 다시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이 사람은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거지. 음. 그리고 이 사람은 그래요. 자기의 어떠한 바램이나 이상이, 어, 좀 확고한 게 아닌가? 어, 확고하다라고 봐요. 음 여기는 아마 재회는 재회가 될란가 모르겠다 음 근데 이 재회가 여러분일 수도 있고 여러분하고 헤어지고 사귄 사람하고의 재회일 수도 있어 실현을 어. <웃음> 당했잖아 어 이게 만약에 여러분하고 헤어진지 얼마 안됐다 그러면 은이재회에 이 재회가 여러분들의 것이고 만약에 좀 됐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하고 헤어지고 나서 사귀었던 그 사람하고 출연을 당해서 그 사람한테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음 그러기 때문에 재회는 재회지, 어 내가 아닌 다,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는 재회다라는 거예요. 이이 이 사람은 그래, 음. 어쩔 수 없이, 어, 만약에 이게 여러분이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이 사람을 갖다가 거절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나의 마음과 상관없이, 그냥 여러분들을 갖다가 포기했지만, 그래도 이 사람이, 어 마음이 남아 있을 수도 있어요. 어 만약에 저기 뭐 헤어진 지 얼마 안 됐다라고 하신 분들이라면, 음, 근데 오래 됐으면 중간에 누구 하나 있을 수도 있지. 근데 이 사람이 어 떠나고 싶어하는 것 같지가 않아 여러분의 곁을. 어 만약에 헤어진 지 얼마 안 되신 분이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곁을 떠나고 싶어하는 것 같지 않고. 음. 어, 저기, 막 뭐, 다시 한번 시작하고 싶은 게 아닌가. 어, 다시 한번 시작하고 싶은 게 아닌가 싶어요. 어, 여긴 재회가 맞는 것 같네. 음, 서, 서히 재회로, 어, 조금 굴러가는 것 같고. 음, 그런데 나는 솔직히,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사람이 연락이 오거나 아니면 재회의 뉘앙스를 비춘다라고 한다면은, 음, 조금 신중해라 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음, 왜 신중해다 운명의 살아볼게 떴다 여긴 제외네 <웃음> 내가 아까 말한 게다 떠버렸어요 아 내가 말한 게다 떠버렸어요 여긴 제외 확률이 높겠다 아, 근데 여러분 진짜 이 사람하고 제외를 하고 싶으세요? 음 근데 만약에 제외하고 싶으신 분들, 제가 댓글을 갖다가 많이 읽는데, 어떤 분은 그런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이 있어. 그지가 돼서도 돌아와도 좋으니 돌아와만 달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음. 조금 경제적인 사랑, 뭐, 뭐, 사람에 따라서는 다르지만, 경제적으로 조금 힘들기 때문에 돌아올 수가 있겠다, 라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도 괜찮다라고 한다면은, 어, 여기는 제가 될 확률이 높지 않겠나 라는 거예요. 내가 이게 여러분들하고 헤어지고 나서 누군가하고 사귀었다라고 한다면 은 여러분은 전 여자친구가 아니라 전전 여자친구가 되는 거지. 그리고 여러분하고 헤어져서 난 사람이 전 여자친구일 것이고 근데 만약에 이게 돌아간다라고 하면은 전의 여자일 수도 있고 전전 여자일 수도 있고 그렇다라는 거야. 어. 그러니까 어 만약에 재해가 된다라고 한다면 선생님 그 사람 여자 없었어요 라고 한다면 은 그럼 여기서 재외는 여러분일 것이고 어. 만약에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겠다라면 확률은 반반으로 나뉠 수 있다는 라 거지. 그래서 이 사람이 다시 어 재외를 바라는 이유는 금전적으로 지금 어려움에 있고 아무리 일을 한다 하더라도 조금 쪼들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음 그래서 받아주고 안 받아주고는 순전히 여러분의 여러분에게 다 여러분한테 선택권이 달렸다 라고서 나와 어 선택권이 달렸다 라고 나오고 그럼 이걸 갖다가 받아 주겠냐 안 받아 주겠냐 라고 한다면 은 결국은 받아주는 쪽으로 기울어지는 게 아닌가 음, 여러분들이 한 번은 노할 수도 있어요 한두 번 정도는 그렇지만 이게 계속적으로 카드 자체가 계속 제외 제외 제외, 제외 제외로 갖다가 좀 꽂혀지는 걸로 봐가지고는 여러분이 좀 마음이 조금 독하지가 못해서 <웃음> 독하지가 못해서 그냥 그래 하고서 받아주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닌가 싶네 음 연락이 올 거예요 음 연락이 온다 뭐 당장 뭐 당장이다라고 보기에는 아직 이 사람이 움직임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조만간에 돌아오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좀 기다려 봐요 진짜 제일 원하는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선생님 원하지 않아요라고 한다면 그냥 내치세요 어뭐 어려워 선택권은 있는데 돌아와야 내치든 말든 할거 아니야 어 돌아오지 않는데 어떻게 내칠 수 있겠습니까? 돌아와야 내치는 거지. 그러면 돌아온다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선택권이 있는데 뭐, 뭐가 그렇게 큰 걱정입니까? 아, 아니 그렇습니까? 네 4번 카드 리딩 어 즐거우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